안녕하세요. 별이정에 오신 유치님들 환녕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해운대에서 송정까지 가는 해변열차 블루라인파크를 타고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해변을 달리는 멋진 기분 함께 만끽해 보실까요? 미포 미포 블루라인 광장에서 시작을 하여서 청산포 다리돌 전망대 구독 송정정류장까지 해변열차 매일 분일차면 주말에는 너무 복잡해서 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들은 주중이라 편안하게 탈 수가 있었답니다. 해운대 세장과 동백성, 방안내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는 기 해와 어린 풀을 부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해와 동네의 단계 지점을 지나고 계십니다. 본인 해안사원의 자료에 따면 지금 우리가 지나는 지점, 달맞은 고개의 해월정 앞바다가 동와 남해의 연계라고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train so is in operation between like hill and Nicole. Hi You can see h e l p i Beach, b u m e a n Island, and k w a n g Bridge on your right. And there are also Nihide and u l o w u t u Now they are passing by the boundary point between the South Sea and the East Sea of Korea. According to the k o r e 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h e o w a n j o n g in Dalma지국 is the dividing point. 이 This stop is Palmyra Tunnel. Palmyra Tunnel. The e s is on your <S <S <S <S right. 송혜교 씨가 드라마 한편 찍어서 이제 5맨이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알마지 터널입니다. 출구로 나가실 때는 아래 바닥 도 하셔서 발을 흩디지 않도록 살려고 아주 고맙습니다. 할수 있는 호장을 지나기 위해서 잠깐 아, 피고지겠습니다 우리 성객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다른가지 호장이라고 합니다. 대차 우행길에 바다를 보시는데 아, 우리 장객들이 야, 저기, 저기 멋지다. 가장 넓은 바다를 조망해볼수 있어서 참 여러아시다 여기가 검찰. 야. 검하 보도가 여러분들을 관대한다 그지야. 한번 잘 달려가래. 마저 오 차가 없어서 한마지 시로장은 지나갑니다. w e n a r o e w n o w e a p r a e p a s i i n g b y the p o I n t w h e r e s p y b t o From n o r t h k o r e a m a d e a s n e a k l f e landing i n 1985. The s t a n the beach has been closed for about 30 years, and the public has not been allowed to access the e a r e a Personally, Bungo Beach in the area was open to the public, and various convenient facilities, including observation day, are going to be built. On a sunny day, you can see Tempado, a Japanese island, in the direction of the 1 0 o'clock. 48km away from here. 대를로조 나가는 과목성하경관 디자인 잠시 후에는 청사구에서제일큰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시선을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도로 앞에서 잠시 정차했다고 합니다. <웃음> 성경 여러분, 열차 타시면서 도로 신호등 지키는 열차 보셨습니까? <웃음> 하나 없을 겁니다. 우리 해변열차, 도로, 도로 신호등 지키는 유일한 열차, 아주 착한 열차 탑승해 주시 겁니다. 상대가 한번 해변에 잘 보십시오. 여기로 마주오는 열차를 비껴갈 수 있는 두 번째 신호장, 청산포 신호장입니다. 음, 여러분 좌석 뒤편으로 마주오는 열차 먼저 기다리고 있네요. 빨 <웃음> 열차, <웃음> 곁에 두고 청산포 신호장 지나갑니다. 다이트전반대에서는 <웃음> 우리 열차가 뒤로 기울어져서 내리실 때계단이좀더 박수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우리구를 지나고 습니다구덕포에서쳐까지길을해길니다 여기 아름다운 지역지금이 분위기에 카이서여 있는 다과 함께 추억 만들기에 전니다 We are passing by 구덕포 장설진나 The bridge from 구덕포 to 미포 기아충사포 is called 해운대 상보기 There is a beautiful area w 구덕포 구덕포 Right. 구덕포 정거장에서도 n y 로 나가실 때 g h t d o 부분 확인하셔서 발을 흔들리지 않도록 한번 살펴주십시오. u 주오 s h 차를 l d 할수 있는 세 번째 시호장 구덕포 시호장입니다. 세 번째 시호장 o t s u r 정거장가와간 sure. I'm n o 도덕포시 오자. 잠깐 사피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주오는 열차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요 아, 여러분 좌석 뒤편으로 파란 열차 경찰됩니다. 여러분, 우리 열차는 송정역에 도착합니다. 송정역에송정니다 송정역에서 송정역니다 가족 비서지로 유기습니다사 내내 서를보려성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평화 y k 과할 없다는 셀럽들의 이될 정도. 서핑의 성지로 가